영화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악녀들이 펼치는 재기발랄한 퍼포먼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센언니 특집 그 두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도 엄청난 분들이 귀염뽀짝한 모습으로 등장해 주실 예정이니 룰루랄라 가볍게 감상해 주시면 땡큐베리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시고요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 2대 나온 여자야.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엘 드라이버가 킬빌의 비열한 포지션을 맡고 있었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이분은 그야말로 카리스마의 정점을 찍어주신 분이었죠 데들리 바이퍼스의 귀염둥이 막내이자 거대 야쿠자 조직을 이끄는 세계 최강의 여성 암살자, 루시 리우가 연기했던 오렌 이시입니다. 중국계 주일미군이었던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오렌 이시는 어린 시절 자신의 부모님이 야쿠자에게 살해당하는 광경을 목격한 뒤 복수를 다짐 겨우 2년 만에 잔혹한 킬러로 성장하여 부모님의 원수를 되갚아주는데 성공합니다. 이후 칼부림이 자신의 적성에 딱 맞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본격적인 암살자가 되어 세계적인 킬러로서 승승장구하게 되는데요. 은퇴 후에는 크레이지 에이티에이라는 친위대를 이끌고 아늑카에 입성, 칼질 한 방으로 야쿠자 전체를 접수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참고로 오렌 이시이가 이끄는 크레이지 에이티에은 검은색 정장 차림의 일본도를 사용하는 일종의 호위무사 집단인데요 여기서 크레이지 에이티에이라는 이름은 뭐 딱히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멋있어서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역시 쿠엔틴 쿨레가 진동하죠 게다가 이들의 행동대장을 맡고 있는 고구 유바리는 무려 10대 소녀로서 국중에서는 교복을 입고 철퇴를 휘두르는 전대미문의 명장면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영화 후반부, 녹엽정에서 펼쳐지는 크레이지와 베아트릭스의 전투 장면은 영화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박력 넘치는 액션씬을 선보이며 킬빌 시리즈의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한편 베아트릭스의 초인적인 활약으로 인해 부하들을 모조리 잃게 된 올해는 결국 하얗게 눈이 쌓여있는 녹엽정의 정원에서 베아트릭스 키도와 최후의 맞짱을 뜨게 되는데요. 하얀 설원과 흰색 기모노의 오묘한 조화가 돋보이는 이 장면은 일본의 고전 액션 영화인 수라 유키 히메를 오마주한 장면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앞서 등장했던 전투신들이 꽤나 치열하게 그려졌기 때문에 비교적 액션이 두드러지는 장면은 아니었지만 긴장감 넘치는 음악과 아름다운 영상미 그리고 수액이라는 것이 차고 넘치는 멋들어진 연출만큼은 킬빌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 최고의 명장면이었다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네요. 루이스 캐럴의 소설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시퀄을 다루고 있는 이 작품에는 원작에 등장하는 하트 여왕과 거울나라 앨리스의 붉은 여왕을 교묘히 믹스시킨 새로운 버전의 붉은 여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앨리스가 성인이 된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작품에서 원더랜드는 독선적인 공포정치를 일삼는 붉은 여왕의 폭정으로 인해 어느덧 막장의 나라로 변해가고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누구든 자신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슬렸다 하면 곧바로 저놈의 목을 칠하며 자신의 유행어를 난발 미실루나 뺨치는 화끈한 폭군 스킬을 선보이며 원더랜드를 시뻘겋게 물들인 만악의 근원으로 등장하게 되죠. 일단 비주얼적인 면에서는 단연 거대한 머리부터 눈에 확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마치 붉은 여왕에게는 판도라의 상자 같은 느낌이었던지라 주변에 있는 신하들까지도 가짜 신체 부위를 만들어 붙이고 다니는 등 그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하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녀의 포악한 성격이 매우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크리켓을 즐기기 위해 고슴도치와 홍학을 놀이 도구로 사용하고 의자에 앉을 때는 돼지를 불러다가 받침대로 쓰는 등 뭔가 반인륜적인 갑질들을 선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망나니 같은 성격은 따지고 보면 후천적인 요인이 더 컸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어린 시절 동생의 거짓말로 인해 과자를 몰래 훔쳐 먹었다는 누명을 썼던 붉은 여왕은 억울한 마음에 그 길로 뛰쳐나갔다가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날 이후 머리가 점점 커지게 되면서 급기야는 대관식 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관이 부서지는 수모를 겪게 되는데요. 결국 그 일로 인해 성격이 완전히 삐뚤어지게 되어 심각한 애정결핍과 폭력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다는 슬픈 사연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유야 어쨌든 방법이 틀려먹었던 건 빼바켄트 사실이죠. 솔직히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은 없는 법이니까요. 유산으로 셋째 아이를 잃고 깊은 상심에 빠지게 된 케이트와 존 부부는 허전해진 마음을 달래기 위해 어느 날 입양을 결심 천사같은 외모를 가진 아름다운 소녀 에스더를 입양하게 됩니다. 9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하고 싹싹한 성격에 어딘가 신비로운 느낌마저 맴돌던 에스더는 금세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케이트와 지원의 빈자리를 잘 채워주는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얘가 그렇게 멀쩡한 아이였다면 이 영상에 출연할 일도 없었겠죠? 일단 이 친구 성격이 아주 꼬여있습니다. 등교 첫날부터 케이트에게 은근슬쩍 개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겁도 없이 자신을 놀려대던 친구에게는 우연한 사고를 가장하여 복수혈전을 감행. 의붓 오빠인 다니엘이 실수로 비둘기를 다치게 하자 안락사를 빌미로 비둘기를 내리치며 동심파괴를 시전하는 등 또래 아이들답지 않은 잔인하고 교활한 모습으로 케이트를 똥줄타게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급기야는 자신을 고아원으로 돌려보내려는 아비게일 수녀를 무참하게 살해하고 케이트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씌우기 위해 스스로 팔을 부러뜨리는 자해까지 일삼으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폐학질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더 거세어지는 에스더의 만행 대체 이 아이는 왜 때문에 이러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유는 광고 후에 밝혀집니다. Do you want to play? 케이트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갑자기 풀메이크업에 야시시한 드레스를 차려입고 존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에스더. 드디어 이 영화도 막장으로 가는구나 싶었던 바로 그때 그녀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사실 극중 에스더의 실제 나이는 무려 33세 희귀병으로 인해 성장이 멈춘 정신병원을 탈출한 환자라는 설정으로 이전부터 이미 수많은 살인을 저질러 왔던 시대의 사이코패스 살인마였던 것인데요. 과연 존과 케이트 부부는 이 무시무시한 소녀, 아니 무시무시한 아줌마의 손아귀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게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 속에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월이라고 불리우는 자그마한 시골 마을에 순진하기가 무구하기 짝이 없던 트리스탄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딱 봐도 왠지 호국기가 넘쳐 흐르던 이 남자 무려 같은 마을에 살고 있던 빅토리아라는 여성을 짝사랑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는 걸 발견하게 된 트리스탄은 저 별을 가져다 줄 테니 나와 결혼해 달라며 빅토리아를 향해 말 같지도 않은 프로퍼즈를 해버리고 맙니다. 만약 이게 현실이었다면 그냥 결혼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였겠지만 다행히도 이 영화의 장르는 그래요 판타지였죠. 당연하다는 듯 트리스타는 금세 별이 떨어진 곳을 찾게 되고 그곳에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던 반짝반짝 작은 별 이베인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찾고 있던 것은 비단 트리스탄 뿐만이 아니었으니 여기 별의 심장을 먹어야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악한 마녀들이 등장! 그 중에서도 마녀들의 리더인 라미아가 난입하게 되면서 트리스탄의 비범했던 결혼계획은 아주 제대로 꼬여가기 시작하는데요. 스톰홀드에 살고 있던 사악한 세 마녀 중 가장 큰 언니이자 리더를 맡고 있던 라미아는 이베인을 쫓기 위해 한시적인 젊음을 얻은 뒤 본격적인 추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스톰홀드에서 가장 강력한 마녀라는 뻔한 설정에 걸맞게 그녀는 거의 대부분의 일을 마법으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굳이 멀쩡한 사람을 염소로 변신시켜 마차를 끌게 만든다던가 반대로 염소는 또 인간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하수인으로 부리는 등 정말 별의 별별 일에 온 힘을 다 쏟아가며 어마무시한 마법 대잔치를 펼쳐보이게 됩니다. 게다가 전투에 있어서도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신에게 대적하는 마녀의 머리를 삽시간에 삭제시켜버리는 순상마법은 기본! 부두 인형을 이용해 상대방의 팔다리를 차례로 부러뜨려 버리고 심지어는 그 시신을 조종해 자신의 무기로도 사용하는 등 확실히 마력에 있어서 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트리스탄을 순식간에 제압해버릴 만큼 압도적인 실력에 검술 스킬까지 장착! 그야말로 가질 거다 가진 최강의 사기캐였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다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마법을 쓸 때마다 몸이 조금씩 늙어가는 매우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는 거. 생각해보면 이 여자가 왜 그렇게까지 젊음에 집착했는지 이 장면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갈것 같네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의문의 실험을 하던 연구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곳에서 온몸에 피칠갑을 안채 간신히 탈출해 성공하게 된 자유는 한 노부부에 의해 거두어지게 된뒤 당시의 충격으로 모든 기억을 잃고 싹싹하고 밝은 성격의 평범한 여고생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자유는 어려운 집안 형편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갑자기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이라는 꽤나 평범하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후 TV를 통해 그녀의 얼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자 그녀를 쫓고 있던 연구소 요원들이 그녀의 소재를 파악! 본격적으로 자윤에게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자윤 역시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원래의 모습으로 각성하게 되는데요. 사실 자윤의 정체는 기나긴 연구와 실험을 통해 만들어지게 된 최강의 인간 병기로서 어린 시절 연구소에서 있었던 사고 역시 모두 그녀가 혼자 저지른 짓이었는데요. 그랬던 친구가 연구소를 탈출해서 무려 10년 동안 잠수를 타고 있었으니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난리도 아니었겠죠? 어쨌든 자신의 힘을 각성한 뒤에도 여전히 과거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던 자유는 자신의 양부모를 살해하겠다는 요원들의 협박에 못 이겨 결국 이 모든 사건의 배후였던 만악의 근원, 닥터 백에게 다시 붙잡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윤은 여전히 자신을 회사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닥터 백에 의해 과거의 실험 부작용을 없애주는 새로운 약물을 투여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때 갑자기 자윤의 눈빛이 180도 돌변! 솔직히... 이상이네. 영화는 충격적인 결말을 향해 치닫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슈퍼한 초능력을 발휘하며 연구소 요원들을 하나둘씩 발라버리는 자윤 그렇습니다. 사실 자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기억을 잃은 적이 없었으며 실험의 부작용으로 인해 자신의 뇌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뒤 오히려 자신이 닥터백을 찾아내기 위해 역으로 함정을 팠던 것이었죠. 지난 10년간 청순발랄했던 여고생의 모습도 당연히 페이크였고 오디션 프로에 나간 건 역시 자신의 소재를 쉽게 노출시키기 위해 철저하게 꾸며진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닥터백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모두 손에 넣게 된 자유는 이후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파괴력 넘치는 액션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온몸의 말초신경을 시원하게 갈아엎어주는 사이다 같은 액션 두 눈을 사로잡는 스펙타클한 비주얼이 물밀듯이 펼쳐지게 됩니다. 솔직히 이 영화는 이 후반부 액션 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었죠. 아무튼 작정하고 속편이 예정되어 있는 작품이니 이후에 벌어지게 될 이야기는 함께 기다려봐야 할것 같네요. 박사님! 같이 가셔야죠. 끝까지 볼드모트의 곁에 껌딱지처럼 들러붙어 있던 최후이자 최고의 수아였죠 모든 이들에게 끔찍한 고구마를 선사해주었던 돌로레스 엄브리지와 쌍벽을 이루는 해리포터 세계관 최악의 여성 빌런인 벨라트릭스 레스트 렉입니다. 마법사 순수혈통 가문인 블랙 가문 출신으로서 대부분의 마법 부심을 부리는 친구들이 그러했듯 순수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한 편이었는데요. 그로 인해 먹을 태생과 결혼한 자신의 여동생 안드로메다를 매우 싫어하며 사촌오빠인 시리우스 블랙에게는 가문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불같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린 시절부터 순수 혈통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 어둠의 마법까지 손을 뻗치게 된 그녀는 우연히 볼드모트의 존재를 알게 된뒤 거의 스토킹에 가까운 충성심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죽음을 먹는 자들의 합류하기 위해 로돌푸스와 결혼까지 했음에도 불구, 하고 실제로 그녀가 사랑했던 인물은 오로지 볼드모트 한명 뿐이었다는 뜻밖의 순정파 같은 면모도 가지고 있었죠. 어쨌든 아즈카반에서 탈출한 이후, 벨라트릭스는 본격적으로 죽음을 먹는 자들의 실질적인 리더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탑클래스의 실력을 가진 마법사답게 해리포터 일행을 요리조리 농락하던 그녀는 급기야 시리우스 블랙을 향해 거침없는 아바다 케다브라를 장렬, 그 자리에서 살해해버리는 충격적인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후에도 그녀는 위즐리 일가의 저택인 버로우를 불태워버리고 해리포터 시리즈의 귀염둥이 요정이었던 도비까지 살해해버리는 등 각양각색의 폐악질을 벌이며 볼드모트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임무에서는 연달아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결국 선망의 대상이었던 볼드모트에게 대놓고 개무시를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쨌든 호그와트에서 벌어진 최종 결전에서도 끝까지 볼드모트의 곁을 지키던 벨라트릭스는 결국 자신의 딸을 지키려는 몰리 위즐리와 맞짱을 뜨던 중 강력한 마법 주문을 맞고 먼지가 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영화 속에서 그녀가 저질러온 악행들을 생각해본다면 이보다 더잘 어울리는 최후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해리포터 최고의 여성 빌런으로서 다양한 활약을 펼쳐주었던 만큼 다시 한번 그녀의 열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봅니다.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여러분의 꾸준한 스토킹과 불타는 애정으로